자크 로잉 머신 구입을 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줄이 이 아래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꼬여 있는 상태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빼야 될지 좀더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꼬여 있는 게 단단히 꼬여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뺄수 있을지 좀 의문이네요 실제로 두어 시간 정도 씨름을 해봤습니다만 고쳐지지는 않았고 이고진 쪽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AS를 받았습니다. 이고진 측에서 수리를 하러 와주셨고요. 다행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. 물건을 배송받고 4-5일이 지난 후에 수리를 받을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꼬인 채로 왔다라고 말했지만 아마도 조립을 하는 과정 중에 줄이 빨려 들어가면서 꼬이지 않았나 하고 좀뒤돌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것도 주의사항이나 안내가 충분히 되었어야 할것 같고 애초에 조립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부터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고진 샤크 로잉 머신을 구입하려고 하신다면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는 케이블 타이는 가장 나중에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은 매일 유산소 운동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에 있는 이고진 샤크 로잉머신 리뷰 영상을 확인해주세요. 어찌됐든 운동 효과는 만족스럽지만 이런 구조상의 문제로 저는 중저가 가정용 로잉머신을 머신, 로잉 <웃음> 로잉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돈을 좀더 모아서 차라리 컨셉2를 사는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.